작은 인사동 사장님 노봇에 장착하시는 이 스마트 사운드 자동 안내방송기에 음원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를 오늘 발송하면 바로 이 음원을 다 담아놨어요 발송하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담아져있나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전원을 켜면 40초 60초 뒤에 어머니 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는 AAA 3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일단은 넣어서 잘 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배터리를 건전지 AAA 건전지 3개를 넣으시고 전원을 켜시면 네, 이 지금 램프에 불이 들어져. 램프에 지금 불이 들어 따뜻한 눈길로 보아 주세요. 이것거름이 구경거리가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따뜻한 눈길로 보아 주세요. 이쁜 구경거리가 많아요. 네, 따뜻한 눈길로 보아 주세요. 이쁜 구경거리가 많아요라는 따뜻한 눈길로 보아 주세요. 예, 네, 음원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용히. 그 외에도 이와 같이 남자 목소리 볼까요? 작은 인사동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음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몇 가지 이용으로 지금 어 만들어봤어요.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예,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또 돌아갈 때는 돌아가시는 발걸음 큰 걸음 되세요. 네. 이와 같이 따뜻한 눈길로 보아주세요. 이분 거리가 많아요. 네, 이렇게 여 여자 2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인사동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음원을 어, 이 USB에 제가 제작을 해서 어,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두세개 지금 대량 구매 의사가 있어서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어, 동봉해서. 어, 드릴 겁니다. 내일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계속 움직이면 램프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움직이고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꺼졌네요, 지금. 그러면. 돌아가시는 발걸음 큰 걸음 되세요. 네. 여같이. 음, 이 램프가 앞에 사람 계속 있으면 이제 한번 올리고 맙니다. 정지현 상태는 꺼졌네요.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네. 이렇게 왼쪽에서 이제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하고 나오죠 보름이 좀 적으면 네 보름 조금 올려볼까요 네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 이 램프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이제 종료됐죠 돌아가시는 발걸음 큰걸음 되세요 네 이제 돌아갈 때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이렇게 동시에 막 이렇게 하시면 이 센서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 이쪽 이쪽 센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돌아갑니다. 목이 돌아가요. 그래서 적절하게 상하 이쪽으로 이렇게 거치하셔서 이 거치대가 있죠. 이쪽으로 설치하셔도 되고 이렇게 설치하셔서 좌측에서나 우측에서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 뒷면에 이와 같이 브라켓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브라켓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서 상하로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계속 움직이면 이와 같이 램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 문의를 어떤 분이 하세요. 아, 이 켜놨는데 꺼지지 않고 램프가 계속 들어와 있다. 다음 어머니 안 나오는데 이러는데 그때는 정지 상태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렇게 꺼지니다가시 발걸음 큰 걸음 되세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좌측에는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네, 사장님 이제 손님 오셨대요 그래, 사장님 이제 준비하시고 응대하시고 다 끝났다 손님 나간다 지금 덜 끝났네요 램페 불이 안 꺼졌지 아직 자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네, 이제 꺼졌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발걸음 큰걸음 되세요 네 이제 돌아가시는 발걸음 큰걸음 되세요 해서 어, 멘트가 나옵니다 전원을 끄고 제가 여기 넣어서 어,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또대양계양 사장님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USB나 SD 메모리 있죠? 전해드린 음, 추가 구매해셔서 감사하고 40개! 30대 라고있죠 30대 추가 구매를 또 하시면 제가 업자가로 해서 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설명 드릴게요 아까 아, 이렇게 에, 인사동 소사 이 작은 거인 작은 인사동이죠. 작은 인사동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때. 그리고 나갈 때는 돌아가시는 발걸음, 큰 걸음 되세요. 돌아갈 때큰걸음을 하시는 아이템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또이 스피커에 장착 내장하실 음원은 따뜻한 눈길로 보아주세요. 이쁜 구경거리가 많아요. 라고 해서 이 사장님께서, 어, 자세하게 제약의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멘트도 수정해서 이와 같이 손님 오셨네요 해서 이렇게 문자로 저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음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 처음에 만들면 AV 파일로 만들어진데 이 음원을 제작을 해서 어, 이렇게 네, 남자 목소리 또 여자 목소리 네, 이건 여자 목소리죠. 작은 인사동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자 목소리 그리고 어, 따뜻한 목소리 돌아갈 때 손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네요. 이런 멘트를 만들어서 어, 이 USB에 담아가지고 제가 보내드립니다. 오늘 네. 아무쪼록 어, 잘 사용하시고 어, 단체 납품 시 제가 내부를 적절하 해서 보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